자, 방금까지 협도가요, 어, 오프린트 미 사이트를 이용 해서 명함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시간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휙 돌려가지고 빠르게 이제 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결과물을 이제 한번 보시죠. 한번 열어봐봐. 네. 지금 한, 아까 작업했던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템플릿을 하나 꺼내서 여기에 있는 지금 템플릿은 명함이 앞, 뒷면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쌤이 해준다 하니까 <웃음> 사실 제가 제일 비싼 거 골라 했어요. 골라서 이제 앞면만 있고요. 뒷면이 요즘 보면 이제 OHP 필름 비슷하게, 뒷면이 투명하게 돼서 이렇게 막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레이아웃 형태로 된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로 지금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처럼 여기 중간 부분이 이제 뻥 뚫려 있고, 네, 거기다가 있는 틀에다가 이제 글자 같은 걸좀 바꿨죠. 그래서 안에 내용은 이제 협도의 개인정보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뚫려서 보이게 만들고, 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도입니다. 뭐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나중에 이 명함은 언제 쓸 거라고? 친구들 나눠줄 때 어. 쓰고 대회활동가서 네. 수업할 때 네. 쓰고 네. 이게 좀 비싼 걸 썼어요 지금 얘가 50장만 우리가 지금 주문을 했잖아 네. 50장 주문했는데 배송비 포함해서 12,000 원 얼마 정도 그래서 거의 한 장당 200원짜리 네. 메인 무슨 주식도 아니고 한 장당 <웃음> 200원짜리 지금 명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50개의 명함을 누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배송이 돼서 올 겁니다 그 배송돼서 오면 어, 다된 거를 다음번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오프린트미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명함을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샘 모니터를 잠깐 볼까? 자, 여기는 명함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스티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지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스티커가 막 보이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지 네. 요런 것들, 보면 되게 이쁜 이런 반짝반짝한 것들도 있고, 네. 그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음.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장에 이게 몇장 들어가 있느냐, 요런 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테두리, 칼선이라고 하는데, 네. 테두리를 넣어서 뽑을 수 있는 디자인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아무렇게나 배치를 하는 이런 스타일도 있거든? 음. 요거는 한장한장 잘라서 한장 주지 않아. 네. 이렇게 통으로 배송돼서 올 거야. 네. 나중에 이런 걸 만약에 만들어서 뭐 행사 때 제공을 하거나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는 행사 때줄수 없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고, 어, 이런 것들은 다 떼서 쓰는 스타일인데, 어,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럼 요거. 음. 자, 낫장을 선택을 하고, 네. 그럼 여기서, 실제로 내가 만들 크기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정할거잖아 그지? 보통 이정도 되는 크기를 많이, 많이 만든거든? 이정도 되는거 많이 만들면 한 7cm 정도 될거야. 7cm, 7cm. 선생님 만든 요것도 투명한 데다가 만들었거든? 요거는 한 6cm 정도 됐던 것 같아. 요거는 사진을 누끼를 따서 테두리를 다 만든 다음에 크라프트 용지에다가 출력을 한거야. 이거는 요 요놈은 종이에다가 다 붙여서 네. A4로 배송이 왔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네모나게 네. 떼서 쓸수 있게 행사에는 보통 이런 거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 이런 거 하나 이제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완전 인사되는 거지. 네. 어. 명함 보다는 요거 어. 나중에 친구들 반응도 좀 봐봐. 만들어서 주면. 네. 자, 요거는뭐 예를 들면 가로 8cm 하겠다. 세로. 네. 네. 잠깐만 30이 뭐야. 지금 밑에 보면 가로는 3cm부터 24까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 아, 우리는 그리고 여기 보면 1.5의 재단선을 포함하라고 돼 있잖아 일단은 네. 80에 80짜리 할게 80에 80짜리 하고 유광 무광이 있는데 네. 그거 말지 음. 이 글로시하느냐 아니냐 네.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다 무광이야 유광은 잘안 하더라고 네. 그래서 무광하고 수량은 지금 보면 10장 했는데, 이정도 나오네. 이거는 음. 가격이 좀 있어,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더 싸지겠지. 뭐, 예를 들면, 한 70으로 맞춰볼까? 얼마큼 내려가는지 70에 70짜리? 조금 더 싸지네. 천 원. 네, 천원 싸지지, 지 네. 그래서 요거 한 100장 만들겠다. <웃음> 이 낮장은 비싸 네.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그래서 낮장 을 만들 때는 많이 보통 만들잖아 행사 때는 그런데 네. 이럴, 이런 사이트 안 쓰고 검색해서 스티커만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 네. 거기 가면 조금 더 대량으로 싸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싸 스티커 만들 때낯장하지 네. 말고 그냥 원형이나 이렇게 형틀이 나와 있는 거 있지 이런 네. 걸 고르면 여기 음. 사이즈가 다 나와 있거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80짜리 고르잖아 이런 네. 식으로 고르면 이건 음. 한 장당 가격이야 네. 그러면 내가 뭐한 500개 필요하다 이런 네. 뭐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음. 아니 이렇게 떼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 이런 것들은 이거 한 장에 12개가 들어가 있지. 음. 800원. 음. 이렇게 하면 좀더 싸. 네. 개인적으로 뭔가 쓸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행사에 나눠줄 때이 행사에 많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쨌든 행사당 비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쓰면 되겠지. 네. 그럼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얘는 무조건 원양이야. 네. 그리고 <웃음> 아까 전에 DI형 있지. 요거는 내가 다 떼, 이거는 떼서 쓰게 돼있거든. 네. 떼서 쓰게 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있고 한장한장 한장 가지고 가야 되는 형태를 만들때는 만 낱장을 고르면 된다는 얘기지 낱장이 제일 비싸 이건 이미 다 잘려서 나오는거 그러면 80에 80짜리 만들고 무광 사이즈는 뭐한 100명만 할게 5만원 정도 나오지 그지 네. 시작하기 들어가면 아예 틀이 나와 네.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없지 네, 디자인. 아예 없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예 가장자리가 투명하게 만들어진 뭔가를 놓아야 된다고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를 쓰려면? 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 제가,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할건 없으니까, 프리픽 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본다고 치자. 로고라고 한번 쳐볼까? 네. 로고를 검색을 할 때, 공짜, 그리고 벡터를 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막 떨어지지.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변형해서 쓸 수는 있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아까처럼 글자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파일 자체가 일러스트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음. 포토샵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보통 그런 것들이 많아. 여기 있는 것들은. 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음, 이거 한번 해볼까? 네. 요 놈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다운로드 받아볼게. 이건 아까 전에 파일 자체가 일러스트 파일로 돼있을 거거든 네. 요건 일러스트를 좀쓸줄 알아야 되겠지만 포토샵에 불러와도 돼 이렇게 보면 jpg라고 돼있지 그런 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ps라고 돼있지 네. 요게 보통 보면 일러스트에서 열수 있는 파일이거든 세샘 컴퓨터에는 일러스트 깔려있으니까 한번 열어보고 뭐. 아 지금 안깔아 놨구나 얘를 만약에 포토샵으로 직접 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네. 일러스트에서 열면 저 외곽선이라는 것들 다 조정이 가능하고 색깔도 조정 가능하고 만약에 포토샵에서 열면 그냥 이런식으로 통으로 가지고 와 네. 이런식으로 음. 아니 그냥 한장짜리 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겠지 그치? 자 요놈을 만약에 뭐 쓰겠다 그러면 요만큼만 쓴다고 쳐보자고 요만큼만 아, 여기 왔어 그러면 파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클릭해서 내가 만든 로고다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이런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오지. 네. 그럼 이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굿. 그럼 여기는 가장자리는 우리가 하얗게 처리를 해. 네. 이게 칼선이라 고 그러거든. 딱 네.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요 놈이 낮장짜리가 아니고, 이런걸하번보자고 다시 복근 등이 나서 스티커에 DIY. 해볼게. 네. 그러면 기준이 A4 를기준하하고 여러 개를 놓겠다 방금 같은 소스를. 그리고 위에 보면 투명도 있고 굉장히 많아 종류가 기본 종이. 흰 바탕. 이 종이. 홀로그램은 종이 자체가 이래. 네. 아예. 이거 홀로그램. 아. 이거는 크라프트. 네. 이거는 투명. 이거는 기본 종이. 다 붙이고 다녀. 샘플 보여주려고.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탠다드를 할게. 네. 하고 칼선 넣기를 하면 떼줄 수 있어. 음. 그리고 인쇄만 하게 하면 내가 잘랐어야 돼. 당연히 이걸 하겠지. 네. 어. 그 다음에 유광 무광 고르고 이거 한 장만 이렇게 다 할거야 라고 하고 4000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형태가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지금 만드는 거지. 얘를 눌러. <웃음> 아까 전에 이게 또다 네. 이런 걸 갖다가 놓잖아. 그럼 이것도 스티커로 쓸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을 가지고 왔다. 그럼 투명한 사진만 가능하겠지. 네. 가지고 와. 그러면 요놈의외곽선 아까 전에 내가 딱 3mm 정도 줬잖아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가지고 온다 음. 3mm를 약간 기준으로 해서 지가 알아서 테두리를 쳐줘 네. 가장자리를 아까 만들어 놨잖아 그런지. 근데 완전히 흰색으로 만약에 채웠으면 어떻게 하고? 될까 네모로 오고 지 음.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놓고 또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많이 해서 이게 화면에 여러 장이 만약에 필요하다 치면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최대한 얘를 이렇게 다 떠나 근데 이걸 갖다 놓을 때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뭐냐면 뭐가 있냐면 서로 간의 간격이 있잖아. 이 보면 이 보여? 올려. 어. 그면 이렇게 뜯어져.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이용지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양이 있겠지. 그걸 따다다다다다다면 되겠지. 많이 넣으면 비싸져요. 아니지. 종이는 한 장이란 말이야. 어. 4200원이라 했지. 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네. 이 사이에 틈이 있을 거잖아. 네. 이 틈에도 뭔가를 넣으면 돼. 뭔 고탁지만한 느낌이 그런 건 넣어도 상관없다고. 그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넣을 수 있어. 스티커화를 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 이제 한 장짜리를 떼서 쓰는 개념이 되는 거겠지. 될거 아니지? 스티커만 내기도.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안 보자. 배너 현수막. 그러면, 네가 현수막을 만약에 동아리 모집할 때 만들 거다. 그러면, 크기만 하면, 보통 우리 가로로 만들지 않냐? 네. 그지, 가로. 크기는, 뭐, 한 4m, 밑에 학교에 규격이 있을 거잖아, 그지? 그 규격 맞춰서 골라주고, 그 다음에 천수막 천할 거냐, 텐트 천할 거냐, 뭐, 이렇게 골라주는 거지. 메쉬를 하면, 구멍이 뚫려 있는, 너, 최근에 그 나온 거본적 있지. 천인데 구멍이 막 뚫려 있어. 얘는 바람 불어도 네. 괜찮은, 뭐, 그런 거야. 일반은 현수막 천을 하겠지. 근데 얘는 오래 걸면 색깔 좀 날라가, 동심하죠. 음. 응. 그 다음에, 마감을 어떻게, 해? 뭐 어딘가 묶을 거나 붙이거나 할 거잖아. 그래서, 실내에 만약에 할 거다 그러면, 이런 거, 유리 접착 고무, 촛보기로 네. 하는 거고, 네. 선택 안 하면, 니네들이 테이프로 붙이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외부에 걸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 이게 막대기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거 없이, 로프로만 하면, 나무. 어, 벽면에 뭔가 붙이지 않으면, 이건 되게 울어, 반대게 네. 되면. 제공서은 니네들이 뭘 끼울 수 있게 음. 만들어 놓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수막집 가면 이렇게만 해줘 네. 그럼 우리가 강목 같은 거 넣어서 만들잖아 이제. 네. 네. 일반 이걸로 할게 뭐. 그럼 얘는 이 정도 갈게 음. 어, 엄청 싼 거지 디자인하기 누른다 그럼다 있어 음. 얘도 다 있다고 네. 그래서 만약에 동아리다 그러면 저번에 여행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 네. 이런 거 쓰면 될거 같지 않냐 클릭 음. 네. 래서 시작하기 누르면 이게 딱 나오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너무 작르니까좀 지워서, 글자 바꾸고, 네. 일러스트 요소는 다 여기 있는 걸다그렇지 놓고, 그냥 사진 같은 거니까 포토샵에서 만든 거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넣고 포토샵 보면 끝나. 이렇게 해서 주문하면 바로 요, 대로나는다 음. 너무 쉽지 않니? 네. 음. 자, 대부분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음. 그 다음에 포스터도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네. 홍보물 중에 뭐 3단 접지 브로셔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도 안에 들어가면, 다 고를 수 있게 돼 있거든. 응. 그 다음에, 만약에 친척 집에서 뭔가 음식점을 했다. 그럼 메뉴판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뭐 보면, 이런 것도 있고, 홀더형으로 여는 것도 있단 말이야. 클래스 네. 한 장짜리 앞뒤면 얘는 여는 거, 이런 거잖아. 그럼 이렇게 고르면, 니가 몇 장을 해야 되는지 나오겠지, 지 네. 그럼 사이즈 고를 수 있고, 이런 효과를 주거나, 뭐, 용지 고를 수 있고, 두께. 이건더 두껍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음식점의 메뉴판 에봐깨뭐 테이블 이1 0개면 10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하면 이거밖에 돈이 안나그럼좀 네. 두꺼운 용지하고 그 다음에 무광지 하는 게 조금 더 세련돼 보이거든요 네. 사이즈는 한 A4 정도 했다 이거밖에 오래 안나 그래서 디자인 선택하기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 네. 자 그러면 친척집이 뭐 음식점을 한다 아니면 맥주집을 한다 뭐 그러면 여기 사진 몇개 놓고 고르면 되겠지 음. 껍데기 한쪽 음. 시작하기 그러면 이것만 써야 되느냐? 아니야 이것도 보면 여러가지 요소를 바꿀 수가 있으면까도 만들어 놓으면 되고 음. 이런 것들도 글자 다 따로 쓸수 있게 만들어 놨지 그지? 이런 요소들은 다 여기 있는 것들이 그거 그냥 건져 와서 다 가지고 와서 얘네들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주문하면 바로 것도, 글자 나와가지고 되게 간단하지?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종이에다가 하는 것들 위주로 거의 다 했다니까 그지? 근데 이거 말 선생님 음. 지금 입고 있는 이옷 있죠? 음. 이 옷은 이게 종이야 쉽게 말하면 네. 종이에 이게 반팔인지 긴팔인지 후디티인지 뭐 이런 걸 결정을 하고 네. 아니면 이게 악심할 수도 있겠지 그지? 거기다가 이거를 갖다 인쇄를 한 거야 네. 이만큼은 음. 그래서 이걸 만든 건데 여기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앞면 그팔 뒷면, 네. 목 뒤까지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음. 하나 들어갈 때마다 보통 크기 상관없이 7,000원이 받아. 음. 그럼옷가격 플러스 7,000원, 7,000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지? 네. 자, 이런